오늘은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온대기후의 평원으로 떠납니다. 야생이란 곳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버월드 상공 1억미터 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육상으로 착시할 예정입니다. 갑니다! 안전하게 저승으로 착륙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이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평원입니다 온대기후 평원의 특징은 바람이 잘 불고 생명체들도 많아 먹을 게 풍부하며 나무도 푸짐하죠 야생의 기본은 나무죠 우선 나무부터 채집하고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잖아!!! Tomorrow. 개고생을 해서 간신히 나무들을 얻었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갑니다. 빠르게 베이스 캠프를 지어야 합니다. 이곳 초원 원주민들의 건축 형식을 따라할 예정입니다. 통나무를 기둥 삼아서 뼈대를 세우고 나무 판자를 붙이는 식이죠. 마지막으로 문까지 설치하면 그럴싸한 베이스 캠프가 완성됩니다. 주변에 침대로 쓸만한 양이 있는지 탐색 중입니다. 양은 중요한 단백질 원이자 푹신한 털을 제공해 줍니다. 잠깐 저기 보세요. 저 녀석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자, 그럼 이기마스요? 야생의 동물을 상대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평화로운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플레이어들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유용한 침구류와 고기를 얻었습니다. 원래는 익혀서 먹어야 하지만 불이 없으니 생으로 먹겠습니다. 장마시네! 마침 해도 젖고 이제 자야겠군요 해가 져서 자야하는 이유는 이 흉폭스러운 괴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두 굿밤 이렇게 존에서의 첫날이 지나갑니다